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.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면 능이 나의 제자라 말할 수 없다.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하면서그에 대해 숨어 있는 아버지, 의뜻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. 이게 뭐냐 여러분. 따라서, 하세요. 한 가지만. 생각하라, 생각하라. 세상 거다 a 어치고한 가지만을 생각하라 아버지에 대한 한 길만을 생각하라 그건 뭐냐 진리 k a r a s e n g a k a r 누구 아들이 어떻고 누 a 어떻고 뭐, 누구는 부자고, 누구는 잘 살고, 못 살고, 잘 됐다. 했다. 이런 저런 저런 거다 떨어버리고, 너희는 어떤 것? 아버지에 대한 한 길, 아버지의 한 길은 뭐야? 진리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만 생각하라는 거예요. 그런데 진리의 길한 가지만 살아가라는 것은 무엇이냐? 그게 바로 다음 세상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.